가기신 강림 의식이 최후의 순간까지 왔다 어쩔 수 없어 카리벨 로디로디 에반! 너도 알지 않느냐?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! 아니야! 아니야! 유미선장! 음. 에반... 너는! 미안하다, 카린 울지마, 해반 함께 해줘서 고마워 카린! 안 돼! 결국 이세상을 구원 받았다 수많은 영웅들의 희생 온 세상에 파괴신의 흔적이 흩뿌려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<웃음> 이 마을이란 말지? 아, 하... 파괴석은 어디 있는 걸까? 자자자자자 건배! 안심해 각의 석을 노리는 놈들이 어 진짜로 하아이 혼자 빠져나오니까 죽냐? 어? 너희들 어떻게 알고 따라왔어? <웃음> 뻔하지~ 여기서 파괴성이 발견됐다니까 엄청 궁금했겠지 뭐~ 렌... 관장님께서 찾으신다. 어서 복귀하셨네. 아이좀 저... 상한데 저... 쪽이 저... 길을 잃었나? 저... 왜 그래요? 아 저... 저... 저... 저... 어차피 혼날 거 실컷 구경이나 하다 갈 거야. 지금 가면 잔소리 듣는 정도로 끝날 거예요. 싫어. w e l e h 뿅뿅! 역시 파괴의 힘에 이끌려서 몰려온 거야 랜, 빨리 가! 저놈이 먼저 도착했다간다 끝장지 여긴 위험해. 어서 대피해야. 어. 한 번만 독질이 갈 거다. 가나 설마, 파괴의 힘을 정화한 거야?